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장결성입니다잘 지내고 계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 지난주에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있었는데 어, 토요일이죠 어, 한 8분 정도 가 참석해 주셨고요 어. 뭐 장소가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커피숍에서 진행했었는데 어, 조금 분주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어. 일단은 뭐, 지 지난번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두 번째 오셨던 분도 계시고, 또, 처음 오셨던 분도 계시고, 또 지인의 소개로 이렇게, 동영상도 이렇게, 아 제대로 못본채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또뭐 하여튼,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번에 오셨던 분 중에, 이제, 명치통증, 가스가 많이 차는 명치 통증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명치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라는 분도 계셨고 학생이었어요. 학생이었는데 명치 통증에서 벗어난 부분은 있는데 아직 소화불량이 컨트롤이 통제가 잘안 된다 그게 궁금해서 오셨던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전화 상담하는 분인데 많이 좋아지셨는데 이렇게 한번 세미나에 와보고 싶어서 멈셨다라는 분도 계셨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야, 뭐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긴 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느냐 할 것인가가 참 걱정되기도 이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모래주머니를 사실은 잘 착용을 하시고, 또입비자리 조정법이나 이런 걸또 하루 살면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이제 그걸 적용하느냐 이런 걸 굉장히 충실하게 잘 따라주는 것 같아요. 잘 따라주면서, 어, 많이 좋아지는 모습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일요일이었죠. 어, 제가 특별히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떤 좀 관계가 좀 생긴 어떤 그런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어, 두, 두 명의 젊은 친구들을, 그 제가 다니는 교회에 와보라, 한번 와보라, 그냥 뭐, 와서 예배 참석하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 그 예배 시간 동안, 그리고 또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냐. 동작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들을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두 사람은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을 할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생겨요 뭐그 친구들 알게 된건한 4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한 4개월 된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제가 잔소리도 많이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약발이 좀 통했는지 하여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어. 굉장히 몸이 안 좋았던 친구들인데, 어, 나름 또 잘하고 있었어요. 어, 참 감사했고, 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그, 이제 마지막 동영상이라고 이렇게 올리고, 오늘 또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게 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사증후군 치료법, 혹은 과민성 대상증후군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더상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으려고 하고, 다만 제가 우려가 되고,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돕다 보니까, 소소한 통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소소한 통증들이. 뭐 두통이 있다, 다리가 무겁다, 아랫배가 아프다, 뭐 윗배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손가락이 아프다, 뭐 하여튼 사소한, 뭐 사소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절대 소소하거나 사소한 건 아니지만, 이제 부분적인 통증들이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 명현현상 2차 자각 증상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해 하시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모르니다 동상을 얼마나 올리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여 시간이 되는 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 오늘 그냥 제가 생각난 부분은 그, 이제 아랫배 통증.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 왼쪽 아랫배가 아프다, 빵빵하다, 무겁다. 아, 이런 분들. 그리고 또, 다리가 무겁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다리가 많이 무거웠었거든요. 또 저는 이제 오른쪽 아랫배 통증과 설사 증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치료 과정 속 치료 과정 속에서도 이제 가스의 이동 흐름으로 말미암아 마 통증들이 이제 왼,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다리 조작을 해서 왼쪽으로 넘어가고 혹은 뭐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빠져 나왔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스가 정체되면서 이제 통증이나 압박감 이런 것들이 뭐 수시로 나타나요, 그죠? 그렇죠? 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 수시로 나타나는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대사정우건 치료법 76강, 76강 바로 밑에 있는 댓글에 보시면 아,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동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제가 그냥 시간을 내서 하여튼 막 적어 봤어요 적어 봤는데 사실 그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내 근데 요구하는 굉장히 어떤 작은 부분이야 사실은 어. 하여튼 그것도 그것마저도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었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거든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적용하시니까 그 적용해 보시면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들이 또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분 들 아시다시피 저는 전문의도 아니고 시인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좋아진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분들이 좋아진다고니다 원리는 맞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생각은 분명합니다. 원리는 맞는데 또 여러분들이 증상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동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2차 자각 증상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그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현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모르실 때는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충격을 받게 되고 또 몸이 극도로 약해져 있는 분들은 진짜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주의해달라, 주의해달라. 절대 무리하지 말고 입보전지 일보 후퇴, 후퇴도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그니까 제가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린 방법들 맹신하지는 마세요. 맹신하지는 마시고. 근데 이제 제가 도와드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분명히 도움이 된다 분명히 도움이 된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괜찮을지더라 이런 부분들이 사례가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경험을 해 봤고 여러분들한테 아 이건 통할 거다 아,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아이 이거, 이거 뭐 긴가민가하다 이러면 저, 저한테 여러분한테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 여러분들이 제가 권고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조심스럽게 적용하시면서 여러분한 몸에 맞게끔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치? 그럼 일단은 그 사실은 하복부, 아랫배, 오른쪽 아랫배 팽만감이나 이제 통증이나 다리가 무거운 그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이 부분들을 그 조금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어 좋고 또 의외로 또 빠른 효과가 있어요 빠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좋다고 해서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저도 무리해서 당해본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자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근데 일단 서 있으면 그죠? 그런 경험이 있죠. 그죠? 사실 앉아 있어도 다리가 무겁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앉아 있어도 다리가 무겁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 수, 오래 서 있었는데 다리가 너무 무거워졌다 땡땡이졌다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일단은 피가 내려갔다 뭐이 정도 상식은 아시죠. 그죠? 피가 내려간 상태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죠? 다리에 있는 피를 끌어올려야 되고, 다리에 가스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다리에 가스가 있지는 않을 거니까. 문제는 아랫배가 묵직할 때는 가스 때문에, 가스와 피 때문에 아랫배가 묵직한 거예요. 다리는 피 때문에만 묵직한 거고, 그죠? 근데 아랫배가 묵직한다는 건 피가 거기에, 가스와 피가 거기에 몰려있다는 거고, 그걸로 말하면 다리에서 피가 이렇게 상체 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현장이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에 있는 피와 하복부에 있는 피를 끌어 올려주면 다리도 가벼워지고 하복부빵빵한 것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사실은. 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어, 세밀하게 이해하시려면 우리 몸에 이제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뭐 관절이다. 혹은. 제가,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제 자바라 운동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네. 자바라 운동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 이게 관정이 있다고, 자, 우물을 파는 관정이 있다고 이니 이게 손목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죠? 자, 이게 파이프고 손목이 이렇게 꺾인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 부분을 계속 흔들어주면 이 아랫부분에 있던 물 혹은 피가 이 위로 올라온다라는 그러니까, 머리를 흔들어준다거나, 목 관절을 흔들어주면, 위장에 있던 피가 식도를 타고 머리 쪽으로 자꾸 올라오게 된다. 가스도 같이 끌고 올라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빨을 딱딱 끌어 준다거나 머리를 흔들어준다거나, 팔을 움직여준다. 이 모든 동작이, 이제 일종의 자바라 운동이라고. 는자바을를 쥐었다 놨다 하면, 밑에 있던 물이, 기름이 올라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바락 하는 말이 원래 일본 말인데, 제가 일본 말을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저도 우연히 생각났던 게그 말이라서. 그러니까 끌어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 있던 피를 끌어올려준다는 거예요. 다리에 있던 피가 갑자기 머리까지, 머리를 흔든다고 해서 다리에 있던 피가 올라오진 않아요. 그죠? 머리를 흔들게 되면 어떤 피가 올라오면 위장에 있던, 그러니까 이 머리와 이 식도를 타고 위장에 있던 피와 가스가 밀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 트림이 나고 자꾸 이런, 나타나는 거예요. 그데 다리와 하복부에 있던 피는 머리를 흔든다, 팔을 흔든다. 아, 팔을 흔들면 조금은 올라와요. 어, 조금은 올라오는데, 강하게 올라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리에 있는 피는, 여러분들이, 고관절이라고 그러죠. 그냥 허리. 어, 허리가 아니고, 이 엉덩이 부분. 이제 꺾이잖아요. 내 허리가. 어? 허리가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죠? 어. 자, 이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다리에 있던 피가 올라와요. 그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이 복부 쪽, 가슴하고 복부 쪽으로 다리에 있던 피가 순간적으로 쫙 올라와요.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빠른 효과가 나타나요. 사실 굉장히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데, 다리가 굉장히 무거워서 걷지 못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아, 계, 아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든 관절, 꺾이는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혈액순환을 굉장히 도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죠? 네. 자, 꺾이는 부분을 어떻게 한번 봅시다 제가, 제가 옆으로 이렇게 똑바로 서, 어,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앉아 있을 때나 걸어 다니실 때나 제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다리가 무거운 것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나 하면 자, 허리는 똑바로 펴고 고개를 상짝 이렇게 치게 된채 이렇게 앞으로 기울여 보세요 기울여서 바람을 한번 내불고 제자리 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번엔 뒤로 한번 가보세요. 뒤로 이렇게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세요 바람을 불면서 또 제자리 돌아오는 겁니다. 또 이번엔 또 앞으로 가보세요 자, 바람을 불면서 또 제자리 돌아오는거예요 뒤로 한번 가보세요 자 이걸 얼마나 해주느냐 제가 보기에는 10번에서 한 20번 정도 그냥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해주고 나면 한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한, 한 3분 정도 지나고 나면 어, 다리가 가벼워진다 가벼워진다 이런 느낌이 와요 금방 와요 어. 그래서 좀둔 하신 분들 한 일어나보세요 일어나보면 어, 진짜 다리가 가벼워졌네 이런 느낌이 와요 뭐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10번에서 20번 정도 해보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컨트롤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맞는 이게 왜왜 왜, 왜, 제가 왜 이런 부분에 주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걸 너무 많이 해버리면 가스가 막 상복부 그러니까 명치 쪽으로 가스가 확 올라와요 피와 함께 가스가 같이 이동을 하면서 명치가 빵빵해데 위배가 빵빵해져 버려요 너무 많이 해버리면 사실은 이제 원래는 윗배가 빵빵한 게 원래는 맞아요. 윗배가 빵빵한 상태에서 가스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불편함도 없이 정상적인데 윗배가 빵빵한 상태에서 가스가 안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이 뒤집어지는 거야 온몸 막 피가 안 통하고 막. 그러니까 가스가 어떻게든 이동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나마 컨디션이 괜찮아요. 그죠? 근데 가스가 이동을 하고 있지 않다. 조금이라도 빠져나오고 있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자발운동을 한 시간 정도 안 해버렸다, 다리 조작도 전혀 안 해버렸다. 이래 되면 이제 가스가 이동을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 온몸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네. 네. 자 이제 앉아 있는 자세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만 해도 이제 다리에서만 피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하복부에 있던 가스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복부가 빵빵하던 게 윗배로 올라오면서 윗배가 이제 약간 빵빵해지면서 하복부는 이제 슬슬 말랑말랑해지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 열 번, 2 0번 하라는 걸뭐딱 일회, 이래, 일회만 하고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벌써 다리 혈관과 하복부 혈관이 그리고 창자가 팽창되어 있다, 그리고 창자가 내려앉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는 무리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끈질긴 노력과 그게 어때보면 이런 증상을 치료 다리가 무거워졌다. 그 어때보면 하지 정명류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고 이제 뭐 전립선 비대증, 방광염 이런 것들이 치질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복부가 팽창이 됐다라는 거나 이런 거는 치료 기간을 굉장히 길게 잡는 게 옳아요. 차선 6개월 길게는 2년 3년 1년 2년 3년까지도 길게 잡으면서 무리를 하면 반드시 내 몸에 충격이 옵니다 충격이 와요 그때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면 충격 없이 조금이라도 충격을 완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네. 이걸 뭐한시간에한 번씩 해준다 혹은 2시간에 한 번씩 해준다 하루에 다섯 번을 해준다 뭐 그래도 좀 충격을 내가 감내하고서라도 조금 더 무리수를 두고라도 한열 스무 번 정도 해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기는 거야 여러분 들 판단에 맡기는 거니까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들은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난 충격받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걱정되는 걱정이 앞서고 사실 그래요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았고 이상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후회도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막답답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죠? <웃음> 자 앉아 있을 있을 때렇그하시하시고서 있을 때도 그래요. 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하다다다다다다 자,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시면 화면상을 보시면 반대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오른쪽 아랫배가 무겁다 자 이제 다리 다리는 예를 이제, 들면 이제 다리부터 먼저 합시다 이제. 다리가 무겁다 이럴 때 그러면 앉아있지 못하고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요 똑같아요 양쪽 다리에 힘을 딱 주고 자, 허리를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고개를 살짝 끌고 하나는 아, 고 더러. 그럼 뭐 상황에 따라 이만큼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하면 할수록 피가 더 빨리 올라와요. 근데 뭐 옆에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강한 큰 자세를 할수 없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하시면 도움이 돼요. 자, 이거는 자, 뒤로. 자, 어때 뭐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럼 이한 번씩 이렇게 해보세요. 등매 다리가 가벼워. 분명히 다리가 가벼워지니까, 응? 이것도 꼭 생각하시고, 그죠? 걸어 다닐 때도 자, 이렇게 걸어 다닌다, 그죠? 산책을 한다. 자, 산책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건, 이거는 뭐, 자사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팔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줘야 돼요, 그죠? 머리도 조금이라도 움직여줘야 되고. 팔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좋고. 팔 수만 있다면, 모래주머니, 차가... 아, 모래주머니 얘기는 제가 좀 조심해, 조심하고 싶습니다. 일단, 뭐, 500ml 물병을 잡고라도 이렇게 한다든가. 응? 그, 하여튼, 이제 일단, 걷는 거는 그렇게 하고, 뭐, 가방을 들었으면 가방을 이렇게, 오른손에 한, 뭐, 한 1분, 왼손에 한 1분, 이렇게 흔들면서 바람을 불고 걸어 다니시면 다리가 훨씬 덜 무겁고, 아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어떤 물건 있잖아요. 가방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양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한 걸어 다녀보세요. 분명히 다리가 덜 무겁다. 덜 무겁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흔들어 만큼 이 무게만큼 다리에 있던 피가 자꾸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니까 다리가 무겁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근데이 가방을 어깨에 턱메고 투덜투덜 이렇게 돌어다니면내 체중 뿐만 아니라 이 가방의 무게도 다리에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빠른 속도로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뭐 백팩을 이렇게 메고 다녔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손을, 손을 자꾸 움직여야 된다. 이거 자체가 잡아라 운동이에요. 이거 움직이는 만큼 이 혈관들이, 팔에 있는 혈관들, 어깨에 있던 혈관들이 막 움직이면서 압력이 걸리는 거예요. 압력이 걸리면서 피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걸어다닐 때도 동일합니다. 이제 이렇게 제이 걸어다니는데,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아, 어, 다리가 좀 무겁다 싶으면, 아, 어, 어, 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씩 조정을 해주면, 다리가 무거, 극도로 무거워지는 걸 막아내버린다는 거죠. 그죠? 예. 네. 어, 극도로 무거워지는 걸 막아내버린 거예요. 어,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거는 효과가 굉장히 빠르고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분명히, 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무리를 하면, 상복부로 가스가 너무 많이 몰리면서, 여러분이 못 견뎌내는, 너무 힘드는, 상복부로 몰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상복부에 있던 가스가 이 식도를 타고 코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 정도의 양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위장에 가스가 몰리, 너무 몰리면 위장에 압박감이 나타나게 요 여러분이 못 견뎌요. 못 견뎌서 머리가 묵직해지고, 묵직해지고 막 컨디션이 몸살 현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여러분한테 조절해서 적당량을 해 주시는 거요 제가 항상 적당량 이런 말을 한다는게 저도 안타까워요. 딱 표준화된 어떤 그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증상이 너무 다르니까 각각의 증상들이 너무 다르니까 이걸 표준화된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또, 이제, 오른쪽 아랫배 한번봅다 오른쪽 아랫배만 에 유독히 아프다. 네? 음. 오른쪽 아랫배만 유독히 아프다. 제가 이제, 이제 그, 대선형 치료법 68강부터 76강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왼쪽 다리 조작, 그죠? 아, 물론 오른쪽 다리도 조작을 해야 되지만, 왼쪽 다리 조작을 통해서 가스를 이제 왼쪽으로 밀어 올렸다가, 팔을 이용해서, 가스를 팔과 머리를 이용해서 가스를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오른쪽 아랫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어, 또 왼쪽 아랫배가 아플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오른쪽 상복부가 아플 수가 있고 왼쪽 상복부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복부가 아플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스를 뭐 강하게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다 어, 무거운 걸 들어서 막 강하게 무거운 걸 들어서 뽑아내면 어, 그것도 좀 그것도 하나의 노하우고 전처럼 뭐 이렇게 쉬우, 인위적으로 가스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라 그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니 만약 이런 기술이 없다 혹은 무거운 걸들수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이 너무 빠지고 근육이 너무 소실돼서 무거운 것 자체를 못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다시 가스 일어나 있으면 가스가 무조건 내려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오래 걸으면 아랫배가 빵빵해져요. 어, 이거는 그냥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서 있으면 가스가 내려가요. 그러니여러분들 상복부가 빵빵하신 분들은 잘안 앉으려고 하죠. 그죠? 앉아 있으면 가스가 올라오니까 서 있으면 내려가니까 하여튼 이런 동작을 너무 많이 해서 가스가 너무 위로 올라왔다 이러면 일단은 서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천천히 걸어 다니세요 5분이고 10분이고 이렇게 걸어다녀서 어느정도 내려 안 치우면 그러니까 이제 이 조절을 잘 해야 되죠 너무 오래 걸어다니면 또 다리가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이렇게 걷다가 아 어느정도 내려갔다 싶으면 이제 삼국부 팽만감이 아 조금 가라앉거리아 그러면 견딜만 하면 이제 그때부터 어 약간 팔을 열심히 흔들어서 가스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시 처방적인 방법이죠 그죠? 서서 가스를 내리고 팔을 흔들어서 가스를 뽑아내면 결국은 위장에 있던 가스가 내려가면서 위장의 압력이 떨어지고 팔을 흔들어서 머리를 흔들어서 가스를 뽑아내도 위장의 압력이 떨어지니까 양방향으로 가스를 분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도 제가 하던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리다 보면 아, 내 몸이 이렇게 망가져 있나 이렇게 망가져 있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아, 저도 뭐 그런 걸 느꼈, 느꼈던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병을 단편적으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여러분 스스로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내 몸이 진짜 많이 망가져 있구나 그걸 못 받아들이면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로 다용이 돼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시점부터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개선을 해 나가야 돼 발전을 자꾸 시키 나가야 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이번 주보다 다음 주 이번 달보다 다음 달 이렇게 자꾸 올려가면 분명히 좋아지거든요 좋아지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자, 아랫배가 네, 오른쪽 아랫배가 빵빵하다 왼쪽 아랫배가 탁 특별히 너무 지나치게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 왼쪽 아랫배가 아프다 이럴 때는 자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그럼 오른쪽이면 똑같이 오른쪽 다리에다가 힘을 조금 더 주세요 서 있는데 뭐 오른쪽 다리만 체중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에 힘을 조금 더 많이 주세요 많이 준 상태에서 자 오른쪽 다리입니다 오른쪽 배, 오른쪽 다리에요. 힘을 준 상태에서, 내렸다가, 젖혔다가. 자, 서서히 만약에 이런 동작을 했으면, 앉아야 돼요. 그다음에 앉아야 돼요. 어, 앉은 상태에서, 이제, 어, 앉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스가 씩시 올라오거든요. 아랫배에 있던 가스가 위로 올라와요. 오른쪽 위로 올라와요. 오른쪽 위로 올라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어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 어 왼쪽 다리에 힘을 주는, 어? 오른쪽 다리는 들었다 내었다 하면서, 어 음. 이렇게, 이렇게 해보 되고, 그, 이것도 횟수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분명히 효과는 있는데, 횟수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고, 너무 많이 해보면, 오른쪽 위로, 갈비뼈 밑으로 가스가 팍 올라오면서, 갈비뼈가 아픈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안 되는, 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한5번 정도 허리를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좀 앉아있다 보고, 조금 기다려보세요. 한 5분 정도. 한 5분 정도 기다려봤다가, 어 뭔가 조금은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러면, 그럼 또한5번 정도 이렇게 해보시고, 어, 아,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러면, 아, 요번에는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또 이래 한번 해보시고, 어, 그러면, 아, 풀리거든요. 오른쪽 위로 올라왔던 가스는 왼쪽으로 또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 요번에 왼쪽 다리를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왼쪽 발바닥을 눌렀다가, 들었다가, 이렇게 하면, 가스가 슬슬 왼쪽으로 이동하네요. 왼쪽도 동일해요. 왼쪽 아랫배가 어떻게 보면 오래, 오래 서 있다 보니까 왼쪽 아랫배가 아프다 이러면 동일합니다. 이제 자 왼쪽 발에다가 왼쪽 발바닥에다 힘을 주고 허리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스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이 동작은 이제 똑같아요. 걸어다닐 때 해도 되고 가만히 서 있을 때 해도 되고 앉아 있을 때도 동일합니다. 이제 앉아 있을 때도 어 왼쪽 아랫배가 아프다 이러면 왼쪽 발바닥에 힘을 준 상태에서 눌렀다 들었다 눌렀다 아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하면 왼쪽 아랫배에 있던 가스가 올로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하면 명치가 빵빵해져요 명치가 빵빵해지니까 여러분들이 통제불능 상태에 들어가요 명치가 너무 빵빵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일었어요 그냥 일어서서 그냥 투덜 투덜 걸어다니세요 조금만 들고 어, 바람도 불면서 걸어다녀버리면 한 5분 정도 걸어다니면 가스가 밑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가스가 여러분들이 계속 이동을 해요. 그죠? 가스가 규칙적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가스가 이동하다가 어느 지점에 팍 멈춰버리고, 또 가스가 이동하다가 또 위장에 팍 멈춰버리고, 가스가 또 이동하다가 식도에 팍 멈춰버리고, 가스가 이동하다가 코에 팍 멈춰버리고, 목에 팍 멈춰버리고, 이러면 목감기, 코감기, 비염,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증상들이 가스가 정상적으로 이동하면 여러분들은 컨디션이 극도로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가스를 어떻게 이동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요 내가 내가 자꾸 가끔가다 이런 얘기하는데 연구하는 자세로 이 병을 치료해야 된다 연구하는 자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맹신하지도 말고 제가 드릴 말이 모든 분한테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응? 원리가 틀렸다는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상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고 오른쪽 비대칭이 있고 왼쪽 비대칭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천편질일적으로 제가 표준화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잘 이해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은 그 다리 부분거나 어 이제 하복부 팬만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하던 여그 다시 만나게 돼서 좋습니다. 어 저도 한동안 조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어, 힘들었었고, 어, 몇몇 분이 다시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안타깝고, 돕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웃음>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더 중요하죠. 신분들이 더 힘드시니까 자, 다음에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 건강 잘 관리해 주시고요 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이 동영상 밑에 댓글안에 그래서 그러니까 막아나 가스 실금이 있는데 만성 설사가 있는데 이 병은 어떻게 치료해요 이런 식의 질문은 하지 마세요 그, 그 그 질문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다 보셔야 돼요 최소한 대사증후군 치료법 1강 밑에 있는 그 제가 아 이런 동영상들 을 보셔야 됩니다 라고 제시 해놓은 최소한의 동영상이라도 보셔야지 그걸 안 보고 저한테 이런 병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자 제가 힘든 건 둘째 치고 다른 분들한테 민폐가 돼요. 민폐가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 머리가 아프다 뭐, 이쪽이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쪽이 아프다. 어, 어깨가 아프다. 어? 혹은 갈비뼈가 아프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그냥 부분적인 통증들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두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한번씩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어. 혹시나 보니까 제가 동영상을 한동안 안 찍으면서 제가 했던 작업이 조금 있어요. 유튜브에서 구독자 신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0견3일치료법이라고 있어요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에 보면 50견3일치료법 근데 그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댓글 안에 보면 댓글 한 4개 정도의 다양한 증상들 그러니까 뭐 허리가 아프신 분들 불면증에 걸리신 분들 뭐 치질에 걸리신 분들 감기, 감기를 감기 치료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치료법 설명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한번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고 어, 거기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들도 제가 올리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그 방법이 그냥 고지겁대로 통해요. 근데 이제 소화기들 좌우 비대칭이 발생했거나 상하 비대칭이 발생한 분들은 상황이 좀 달라요. 그 여러분들이 5 0견 g 면 치료법 밑에 있는 그 댓글을 보고 뭐 적용을 해보셔도 돼, 적용을 해보셔도 되는데 상황이 여러분들은 상황이 약간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 이거 효과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그 여러분들 이 어떻게 보면 그 판단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뭐 통하는 부분들도 있고 통하는 증상도 있고 안 통하는 증상들도 있지만은 그 하여튼 좀 재미난 것들도 좀 많이 올려놨어요. 뭐탈모에탈모를 뭐, 멈추는 방법도 해놨고 뭐 불면증 그 불면증 치료법이 그게 효과 가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 불면증이 시달는 분, 막몇년 어, 동안 잠을 못 자신 분들이 있더라고. 하루에 두 시간도 못잔거 말이야. 희한하게 그 방법 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자게 됐는데 하던데 좀 신기했어요. 저도 그냥 저도 잠을 오랫동안 못 잤었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잠을 자고요. 여러분들이 다리 조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을 잘 이용하시면 잠을 그런 분들 느껴보시면들 많을 거예요. 다리 조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을 적용하고 나니까 잠이 더잘 온다라는 분도 있고. 또여러분들한 이제 가스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너무 심하게 해버리니까 상복부가 너무 빵빵해져서 너무 힘들다, 이런 분도 계세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것도 조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복부 명치통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원래는 이제 이부자리 조정과 모래주만이 적정한 모래주만이 도움을 받아서 가스가 나오게끔 유도해 놓은 상태에서 다리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 무작정 다리 조작만 하게 되면 가스가 위장에 계속 몰리면서 빵빵해지면서 오히려 잠이 깨버리는 만2시간 자다가 잠이 깨버리는 막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걸제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들의 정상과 제가 말씀드리는 치료 원리를 자꾸 비교를 해요. 비교. 아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똑같이 해봤는데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이게 과연 문제가 뭔가? 문제가 뭔가? 이렇게 찾아가셔야 돼 그죠? 그러니까 뭐 윗뼈가 빵빵해졌다. 근데 빵빵해졌는데 다리 조작하고 잤는데 윗뼈가 빵빵해졌는데 문제 해결 안 됐는데 어떻게 모래주머니 종양을 조금 맞추고 이렇게 잡버리니까그 문제가 없어지고 잠을 잘 자게 됐다. 이런 분도 계시고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어떤 단순한 어떤 지혜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실험과 실험과 실험과 제가 그랬죠. 제가 이 병을 그 방법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제가 감기에만 한열번 정도는 지독한 감기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든 감기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자꾸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가스가 안 올라오다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자꾸 목감기, 콧물감기 혹은 폐감기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동영상을 이렇게 꾸준히 보셨던 건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혹은 제가 자꾸 연락이 되는 분 중에 와 선생님 처음에 내가 심각한 감기에 걸렸는데 이제는 감기 안 걸릴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저도 감기 안 걸린 지 지금 꽤 오래 됐어요 3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나니까 아 대처법을 알고 나니까 아 그게 보면 50.3일 치료법에 보면아그 얘기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감기 기운이 있으면 누워서 다리 조작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머리를 또이돌 이렇게 살짝 흔들고 바람을 불고 아유 바람. 아닙니다 이,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합니다. 제가 방법을 설명드리는 것과 주의사항들과 나타날 수 있는 명현 영상들을 동시에 설명드리려고 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하시더라도 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해를 네,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어, 다른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어, 연구하는 자세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서두르지 마시고 연구하는 자세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연구해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아, 저 사람 가르쳐 좋은데 했는데 안 통해. 답답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는 거야.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연구를 머리를 써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다음 시간에 한번 뵙겠습니다. <웃음> 힘내세요. 음.